계속 한면전 설교 언제 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시리옥기 2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한대로 아비보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예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 잃은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계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회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다 시, <웃음> 신명기 <웃음> 신명기 8장 12절 신명기 8장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반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권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이끌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불빈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두려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네 능과 내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합시다이 부분에서 같이 18절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미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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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손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큰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인 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인 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군대를 홍해 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암무리내왕 네 시온을 죽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 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저항세력이 있습니다 저항세력이 있는데 반대하는 세력인데그 반대가 우리의 육체요 우리의 혼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몸이 편안해지면 이런 것을 원하는 삶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감사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한 숙제입니다 자 시편 136장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무일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조상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연단이 필요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씀을 읽는데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인데 하나님은 내 안에 껍데기 김 목사가 아니라 내 안에 속사한김 목사가 있는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만 육체를 끌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 육체는 육체 가짜라니까 육체의 기능은 얼마 안남아서 여러분 조인규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그분이 군에 갔다 와서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장기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기를 다 끄집어냈다고 해요. 장기를 다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의사가 보통 수술을 하면 손을 장기 안에 집어넣고 창자를 찾고 큰 창자 작은 창자 폐뭐 이것저것 찾아서 수술을 하는데 하도 중병이 염증이 심하니까 창자를 바깥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끌어내고, 잘라내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는데, 염증이 생겼어요. 세균이 이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게 날 생선만 먹었다, 생선 종류만 먹었다, 그러면 몸에 탈이 나는 거예요. 이걸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나면, 시간만 나면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강사로 외국에 나가는데, 뭐, 초밥이라든지, 생선회라든지, 생선 뭐, 이렇게 생선구이 뭐, 이렇게 생선이 들어가는 것만, 특히 날거는 절대 못 먹고. 부작용이 항상 심하게 있었다는 그런 단정을 들었어요. 자기는, 당신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주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40년이 지난 후에, 아, 이거는, 육체의 까시인가 보다. 사단의 까시. 바울처럼. 사단의 까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까시가 아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천국에 갔다 왔냐? 삼중전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는데요. 바울은 삼중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까시가 있는 거야. 너는 삼청천도 안 갔다 왔으면서 무슨 까시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운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까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답을 왜안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까시죠 <웃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네. 여러분 기도의 성답 못 받으면 다 까시라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멍해가 있는데 사단의 멍해를 가지고 주님의 멍해로 착각해서 아 내가 주님의 멍해였구나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그러면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40년 동안 속았다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장난처럼 해서는 안 된다 오며 가며 하는 기도도 물론 기도일 수도 있지만 진짜 기도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강력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쉬워야 기도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거나 간단하게 생각을 하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하게 되고 내가 강하게 막 푸시를 하게 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속은 마음에 너무 분해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는데 주님이 주신 멍해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부족이요. 제대로 확실하게 기도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팍! 기도 했대요. 이렇게 했겠죠. 아무도 안 보이니까. 막 기도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냥 예란 모르겠다. 믿음으로 날 생선을 먹어버렸대요. 주는 대로 회도 먹고 다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다 고침받았어요 아,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사건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단에 주는 멍이가 있는데 주님의 주신 멍이도 있고 사단에 주는 멍이가 있는데 사단에 주는 것은 병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주님의 주신 멍이라고 한다 이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의 혼의 기능, 정신이나 육체는 보고, 듣고, 말하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을 살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 속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게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작. 무슨 일 있어도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할때 여러분 기도가 쉽고 편안하게 오며 가며 내가 편안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러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역효과가 될수 있어요 이게 몸에 베어버리면 기도 세게 안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은 편하자주의 자기 위주로 생활하는 것이 몸에 베어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육체는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당나귀와 같아요. 당나귀, 짐승들 중에서 제일 말 안는 짐승이 당나귀래요. 그래서 입에다 재가를먹인다요또 다른 짐승으로 보자면 개는 개인데 사나운 개.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혼적인 것은 그런 것과 같아요. 결코 쉽게 길들여지지 아니한 당나귀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과 같았냐 당나귀와 같다 나귀와 같다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난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감사주를 지키면서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 모든 것에서 주제별로 쭉 세밀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세밀한 감사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데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주님 큰 창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창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간과 신장과 여러 가지 기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문에 이상이 있어 보세요 항문에 이상이 있어 제가 살을 좀뺄라고 물 말아서 밥 먹고 김치하고 물 말아서 밥을 한두 끼, 세 끼를 이렇게 먹었더니 변비가 생겼어요. 제가 하루에 빅 비즈니스를 두번 정도 보는데, 한번 혹은 두번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3일 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더부룩해요. 제자리에서 막 띠고 띰둥이까지가 소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실에 가가, 비즈니스가 뭔소리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스몰 비즈니스도 그빅 비즈니스도 있잖아요 우리 몸의 신체 구조가 그래서 빅 비즈니스실에서 했더니 그냥 팍!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참나 <웃음> 정확하게 아랫배를 부에 잡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네. 감사해요. 네. 제가 농담 삼아, 그, 콜로라도 덴버에 갔을 때, 그냥 장난 삼아 한 이야기겠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보니까 너무 다운이 돼서, 여러분들처럼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초면에 나를 다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할까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것 같아요. 백인,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다, 몇백 명이 이렇게 앉아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서둘러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아, 진짜. 여러분이 볼 때는, 김영도 목사가 입만 열면 설교 다 잘하고 막 술술 나올정도런것도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영어 못하지? 내가 뭐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생각이나 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하는 친구가 아주 잘한 친구가 있었어. 오늘 그인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한국식 버전으로 좀 웃기는 소리 해야 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친구한테 내가 야 목사님 말이야 한국식으로 좀웃 웃은 소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좀 통역 좀 잘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왜왜왜 왜,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 <웃음> 그래서 제일 키큰 NBA 농구 선수 출신 코치가 2m 한 10짜리인가 5짜리인가 있는데 골리아보다더큰것 같아요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불의종으로 소문났고 방언도 예언도 투시도 은사도 이렇게 다 사역하는 우리 집피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두고 왔어요 딱 세워놓고 내가 보니까 흑인인데 눈, 눈이 미안한데 소눈깔 같아요 손눈 채는 거야. 코 꾼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면 코김이 나한테까지 와요. 코를 막 벌름벌름거리면서 이러면서 그는데그 외국 사람들은 액션이 좋잖아요. 내가 당신 속에, 학문 속에 용이 한 마리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 이래요. 용이 보인다"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신령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갑자기, 앉은 상태에서, 당신 속에 용이 있다 그러니까 기쁜 사람이, 어, 어, 그 용을 잡아야 된다. 심각하게 이야기하 용을 잡지 않으면 평생 시달릴 것이다. 파스타 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1 2리 하면 그 항문에다 힘을 줘서 용 목을 조여서 압사시켜야 된다. 자, 한번 해 볼까? 1 2 3숨 쉬지 마. 흥.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힘을 주는지. 숨 쉬어. 몇번 해야 돼? 1리3 여러분들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문 속에. 그러니까 다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용이 있을 수 있어요. 원, 투, 트리! 한열 번, 다섯 번, 열번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조용히요. 원, 투, 트리! 해! 숨 쉬지 마라! 조용하고 막 쉽죠. 그리고 나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데그 용의 이름을 모르면 또 들어온다 절대 용을 잃은,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냐고 다 궁금하죠 그용 이름은 똥꾸뇽이다 안 웃는 사람은 병적인 현상인데 심각한 모르는 해보세요 똥꾸뇽 똥꾸영이 아니고 용이라니까. 그랬더니, <웃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통역하는 내가 기가차게 통역을 했어. 그래도 사람들이 심각해가지고 한국말로 똥꾸영똥꾸영 용, 용, 용, 똥꾸영 나중에 통역을 하고 나니까 나를 보면서 똥구녕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 맞다는 얘기예요 카톡이 <웃음> 그런데 그때 2m 5짜린가그 농구선수 코치가요 아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학문을 잡고 뒤로 쓰러졌어요 실제로 용이 발버둥을 치는 거야 현장에서 아 그리고 인도에서 온 인도계 미국인 한 사람은 용소리를 내면서 내 안에 용이 있다 들똥 났다 억울하다 하면서 내 앞에서 그래. 하는데 저녁 먹은 거 거기에 정혜경 집사가 있었거든요. 현장에. 앞에 다 구경했어요. 그래서 내, 나, 내, 내, 내, 내, 내 넥타이를 1몇만원짜리 반짝반짝한 것을 정혜경 집사님이 선물해줬는데, 목사님, 미국 오랜만에 가시는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자, 여기다 푹! 했어. 어떻게. 그리고 나서 세 사람, 네 사람이 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주님. 내가 영적으로 볼락고 해서 본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다운이 돼서 한국식 아재 개그를 조금 했는데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그 현장에 치질 걸린 사람들이 다 났어요 치질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다 옷자리가 쓰러져서 누워서 막 바등바등 하면서 축사를 하고 그 가정에서 아이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 년에 갔더니 여자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쌍둥이를 둘을 데리고 안고 나한테 와서 바스타김바스타김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안주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웃음> 자 치질 났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치질 낫지. 하나님이 두 딸을 주셨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농담처럼 장난처럼 해도 다른 그그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말로 들여서 들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믿음의 동기가 만들어지고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에 오랜 해먹은 탈출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문제도 풀어지고 가정에 대한 문제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연단을 잘 받으면 1편 136편 우리가 읽었잖아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달과 별들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고의 장자를 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란 옥을 옥로그오이라고 하는 이 왕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희를 땅을 기어버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감사가 나오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면 받을 것도 못 받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서 수입도 많아지고 돈도 벌고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한 복을 주셔서 물질로 다니을수도 감사하고요. 그것도 감사한데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살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추리구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항상 불기둥을 봐야 했고 구름기둥을 밑에서 행진을 했어요 구름기둥 밑으로 가야 시원했고 불기둥 주변에 있어야 따뜻하고, 잠을 잘수 있고, 40년 동안 만나와 매추하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불기둥 옆에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가야 시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을 해도, 교만하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영적 침을 많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교만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양면성이라는 것이었어요 축복을 받다가 타락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회복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회복하는 것이 너무 기간이 늦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어요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조금 하다 가야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난 땅이 정착이 전에 가난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40년 동안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세상에 40년 전에 추리구부 했는데 신발 신고 있는 샌달이 바닥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불 의복으로 애굽에서출발했은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의복이 달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세밀한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공수로 빈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 축복으로 받는 지름길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직접 만나와 매출하기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노력을 해서 먹을 것인데 그 노력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어?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 자기 경험 영적인 경험,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농사 짓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경험한 것이 노하우가 된 거예요 이 노하우가 돼서 내 믿음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구름께둥 보고 불께둥 보고 하나님이 먹이 입히고 다 하고 반나으로매출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그런데 네? 가난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가뭄이 들었잖아요. 일본, 중국, 태풍이 와가지고 필리핀 이런 데막 쓸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가뭄이 들어서 변농사를 제대로 잘안 된다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변농사또 시작하잖아요. 봄철 농사 끝나고 보리농사 끝나고 나서 봄철을 이제 지나고 나면 여름에서 이제 비가 그때 비가 와서 자라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농사도 못 짓고, 농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흔한 농사 짓는 것도 못 보고요. 그냥 이삭 죽기만 했어요. 넓은 팝밭에서 사람들이 그 파밭 주인이 파를 다 이제 심고 나서 거두고 나서 다가면 찌꺼기 있잖아요 그런 파 찌꺼기 가져와서 집에서 그걸 해먹고 고구마 주인이 고구마다 캐고 나면 호미들고 가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고구마 그 이삭 주면 은 손가락 같은 거 이런 거 어? 꽹이로 캐다가 잘라진 거 이거 고구마 주인들은 그거 다 버리잖아요 어떤 주인은 잘라진 것까지도 다 가져가 그럼 너무 시원한 거예요 얄밉고 좀 고구마를 캐거나 감자를 캐거나 뭐하면 좀 남겨두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남아있네. 이삭 죽는 사람들 위해서 이삭을 흩어놓으라 그랬잖아요. 루시 이삭 죽으니까 종들을 틀면서 보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날은 고구마를 고구마를 캐는데 세상에 고구마 바치는 거같은데 아침에 가보니까 고구마 손을 다 걷어놨어요. 알고 보니까 고구마. 고구마 순는 전날 밤에 다 걷어놓고 아침에 일찍 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누이하고 세상에 홈이 들고가가지고 고구마를 켰는데 이런 고구마 막 나오는 거 이게 이게 웬이긴 해가지고 한한 가만이인가 두 가만이 캐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아저가 누가 도둑 도둑질을 했어. 막 이렇게 알고 보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 경험도 했어요. 파 이삭 줍는 것도 했었고. 보리 이삭 주는 것도 있었고 밀 이삭 주는 것도 있었고 밭이라고 하는 밭은 다 찾아가면서 밭이 비어지면 그에서 또 이제 이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골고루 주셔야 돼요 비와 햇빛을 골고루 맞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사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너희 몸으로 모든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수확을 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척수화 가거든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고 천열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르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처음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풀어서는 안될 매듭이 있습니다 예. 선악과 기능이 있어요 선악과는 건들면 선악과를 보거나 건들거나 예. 선악과에 또 효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일단은 마음이 뺏겨 들으면 일단은 헷갈하게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기능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여친 여자가 더널씬하다 화장도 진하게 한다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꾸미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선악과도 있어요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남편 외에 눈을 돌리면 보거나 듣거나 만나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선악과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감사로 묶어놨어요. 감사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내가 하고도 싶고안 하고도 싶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리 추수할 때첫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맥주전은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에게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성령에 불과 함께 방언을 받고 통역의 은사를 받고 불세를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의래요 그러니까 절기가 될수록 우리는 구약의 절기도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보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고 첫날부터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 11일 후 성령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째,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추리구반 사건을 기념하면서 무교병, 누룩없는 빵을 먹는 날. 6월절. 네. 두 번째는 맥주감사주일.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저애굽에서 나와서 추리법하고 난 다음에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난안 땅에 정치하고 나서 첫 추수한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유리입니다 자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지키면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 또 지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나냐 같이 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축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날은 내 신앙을 내 가족의 신앙 자기 자신의 신앙을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날입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내가 봉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물질로 들여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꽃꽂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성령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불기둥만 보고 구름기둥만 보고 만나와 며칠 동안 먹고 이렇게 나를 보고 나의 기적을 행하고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표현하지만 광야가 지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지금까지 광야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데 세상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너희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거 거예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주신 것 체험을 하고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요? 현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내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와 만날 수도 있고 옆집, 뒷집, 앞집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과 살면서 내가 동화 태우서는 안 되고 저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질 부분이 약하다 기도 부분이 약하다 아까 주영기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완전히 액티브하게 강력하게 뜨겁게 한번 기도를 팍 하니까 40년 동안 고질병으로 사단의 가시처럼 생긴 했는데 이것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음식을 먹는 순간에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와 자기가 본인이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깊고 더 수준 있는 백성으로 남아야 되고 많은 이적과 감동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불세를 처음 받는날 생각나십니까? 지금도 그 감격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일거려 저도 항상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교회 오기 전에 미니스토에서 집회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고 뜨겁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생전에 그런 원인은 처음이야 미니스토에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성도들이 가족별로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응답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부부의 어머니가 그 그러니까 이제, 사회 입장에서 보면 장인이지. 장인, 장모가, 장인이 목사고, 장모가 사모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지 알았는데, 교회를 해체 시켜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을 팍 구축해가지고, 야야야야, 여기 안 돼, 여기 안 자기 딸이고, 자기 넷째 딸인가, 셋째 딸인데, 셋째 딸이 사모가 되고, 자기 사회가 목사고, 하 그렇게 하는데도 들이 쑤셔가지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다, 다 데리고 다 남아버렸어요. 이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육체야 우리의 혼은 항상 그래요. 영적 전쟁의 제일 치열한 부분이 뭐예요? 자기 혼과 자기 육체야. 이 미친 망아지 같은 이 육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살 달려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자존심 상한 말 한번 해보세요. 험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우리 육체는 그렇다니까. 우리 혼의 길름은 예. 그렇게 될 때마다 내 안에서 가지치기를 못하면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내가 이런 말 하고 다녔구나. 저런 말 하고 다녔구나. 내가 감정이 이러네. 사람이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마음이 문제가 많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은 사람도 육체와 함께 혼적인 기능과 함께 영의 기능이 있는데 영이 아무리 발달하고 영이 깊다 지라도 육체의 기능을 통해서 화낼 수 있고 신앙 다 때려 엎어버릴 수 있어요 적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형제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주변에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전쟁하는 데 믿음이 점점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들까지 다 죽여야 되잖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의 후손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다안 쫓아내는 거야다 쫓아내라 다침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민의 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자꾸 저들도 사람인데 저도 생명했는데 저들도 회복되지 않을까? 여러분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잖요 머리 검은 짐승은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될까 봐염려하십 세상 사람들은 앞집 뒷집 옆집에서 추석 날 되면은 설날 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분위기가 막 제사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우상 숭배하게 될까 봐 그들의 신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도 말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걱정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자유를 더 많이 주시는데 자유가 많으면 많은 만큼 생각이 풍요로면 우 풍요로운 만큼. 넉넉하면 넉넉한 만큼 하나님 타락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아요 은사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만큼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만이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 틀려요 무지개 색깔처럼 네? 은사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 방언만 하고 있으면 교만하지 않을 텐데 방언에서 예언으로 투시로 더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혀를, 혀를 올리게 되고 사례비를 안 받으면 겸손하게 될때사례비 받아서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적을 때는 타락하지 않은데 믿음이 너무 좋다가 어떤 일에 연루돼서 나중에 타락이 되고 나가리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달라고 달라고 해서 성령의 불을 경험시켰는데 불이면 다녀 또 이런 소리 할까 봐또 하나님은 또 염려스러울 거예요 불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애연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사역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도 할수 있어 더 신령한 데가 있어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보고 듣고 듣고 불기둥 신의산 호입산 엄청나게 개명을 받았어요 그래도 당직고 간음하고 그래도 불뱀이 물려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막 뒤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해서 이빨 사이에서 소화되기 전에 원망과 불평해서 불뱀에물려줘죠 여러분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도 종류별로 색깔별로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아도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자기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게 육신의 정육과 안목의 정육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모이면 이말저 말이 다 나와요. 모이면! 영적인 말씀, 기도 제목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적으로 꼭말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서 들었어? 그가 알아? 그거 있잖아.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어 그래? 말해봐, 말해봐. 비밀 지키게 말해봐. 목사님이 이랬대, 사모님이 이랬대, 아무개 집사가 이랬대, 아무개 장로가 이랬대, 이랬대, 이랬대. 어머머, 어머머. 이게 이제 여러분 욥기 일장에 보면 사단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사단이 땅의 도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것은 사람들의 하는 말기교려 있고 사단의 구미에 맞는 소리를 할때 사단은 다 이용을 해요. 사단만 돌아다닙니까그 밑에 수화들이 하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세요. 항상 기도하지 않을까 봐 염려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자유롭게 노는데 춤추면서 반나체로 신당에 가가지고막 여자들이 뻘거벗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볼까 봐 하나님을 섬길 때 치료할까 봐 실증을 느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믿음으로 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오직 말씀으로 묶었어요 오직 기도해야 한다. 오직 감사해야 한다. 다묶고놨어요 이렇게. 이 묶는 것을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생활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깊은 감사가 나오고 드리고 심는 거예요. 네. 신앙이 깊을수록 말씀도 더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더 깊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신앙이 깊을수록 험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중요한 날은 절이라는 말을 붙이죠 덜 중요한 날은 일이라든지 날이라는 것을 붙여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중요한 날은 성탄절, 광복절, 제헌절, 삼일절 첫 수확의 기쁨을 그러면 물질로만 드리느냐 물질과 함께 빠져선 안될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야 구원에 대한 감사 네. 출애굽할 때부터 가난당에 정책할 때까지 사건 주제 하나하나마다 감사하면서 나는 살아남았다 우리 가정 살아남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얼마나 많은 레위 사람이 죽었냐 성질에서 봉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우리 가정은 살아남았다 우리 가정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여호수하가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 놀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만세운동 없어요 독립운동본부 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셔서 역사하셨던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맥주절의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지속적인 능력과 응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비하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